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V 클래스 시리즈의 314C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의 314C가 있는데 V 클래스 시리즈란 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V 클래스란 이 바디 내부의 브레이싱 패턴의 변화인데요. 원래 보편적인 기존의 통기타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지만 상판에 엑스브레이싱 이라고 해서, 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x 자 S자 크게, x 자에 있는 이큰 뼈대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브레이싱들이 있는 그런 엑스브레이싱 기반의 구조였는데 최근에 이제 테일러 리뷰할 때마다 몇번 말씀드렸는데 앤디 파워스라고 하는 이 메인 제작자, 새로 들어온 메인 제작자가 열심히 연구를 거듭한 끝에 작년쯤부터 이제 이 기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V클래스라고 아주 기존의 설계를 완전 뒤엎은, 완전 새로운 이런 엑스 브레이싱 기반의 설계가 아니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두개 V자로 된이 브레이싱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V자가 크게 하나 있고요 뭐 이렇게 양옆에 뼈대가 하나씩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지금 제 옆에는 원래 기존 설계 의 314CE와 V클래스 3 1 4 c 이렇게 지금 두 대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상판의 설계는 이 상판의 브레이싱 설계는 기타의 소리와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이제 개발을 하거나 개량을 하거나 할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조사 자체의 소리 성향이 확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V클래스 브레이싱은 완전히 기존의 테일러랑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왠지 다른 회사 기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V클래스로 변형이 오면서 생긴 여러가지 또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외관부터 알아보면 <웃음> 기본적으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원래 314c 이구요 요거는 왼쪽에 있는게 v클래스 오른쪽에 있는게 기존의 314c 입니다 딱 보시면 원래 314c 는 일단 피카드가 토, 토터즈로 되어있죠 토터즈로 되어있는데 이 v클래스는 검은색 그거 말고는 이제 바디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운드홀 안쪽으로 보진 마시고 바디, 바디의 바디 장식들은 이피카드의 색깔 변화 말고는 아무런 달라진게 없고요 헤드가 뭐 똑같이 에니이 무늬목이 씌어져 있는데 여기 딱 보면 없던 문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양 그대로 이 지판 인레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기존의 3 1 4 c 에서 외관상의 변화는 <웃음> 디자인상의 변화는 그정도고요또 한가지 요. 원래 너트가 화이트 터스크였는데 이제 이 까만색 터스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까만색 터스크로 바뀐 거는 V클래스 시리즈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서도 약간 달라진 걸 느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 안쪽에 후판 브레싱 부타의 센터 라인 방향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후판에 브레싱이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게 예전에 앤디 파우스가 오고 나서 제일 처음 개량한 뭐 이제 기존의 엑스브레이싱들 개량해서 뉴 디자인 이런 모델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모델들처럼 후판이 이렇게 브레이싱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볼수 있는 제일 큰 변화는 이 라벨이죠. 이 라벨도 이거는 이제 V 클래스의 특징인데 원래 기타 설계를 맡아서 이제 제작을 주도하던 이제 테일러의 사장 밥 테일러. 밥테일러의 사인은 원래 기존의 로고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V클래스는 앤디 파우스의 이름을 부각시켜서 이제 밑에 인쇄도 돼 있고요 앤디 파우스 사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있던 밥테일러 사인은 뒤에 희미하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신경 안 쓰면 밥테일러 사인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 이제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월 말쯤에 이 뭐 테일러 대리점 모임 이런 게 있어서 갔다 오면서 그때 미국 본사에서 이제 직원이 와서 이 브이 클래스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한뭐 그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그거에 관한, 포, 관한 포스팅을 쓰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잊혀져서 지금 아직도 완성을 못하고 있긴 한데요 브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엑스 r 레이싱과 근본 자체가 다른 설계이기 때문에 소리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뭐, 그때 나온 얘기로는 테일러의 뭐, 공식 보도자료 같은 느낌이겠죠, 사실 거기서 나온 얘기로는 상당히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몇가지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아주 직진성이 뛰어난 소리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영어 표현이라 우리말로는 상당히 명확한 번역을 하기가 어려운 좀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직진성이 강한 소리에다가 화음을 쳤을 때 뭔가 화음을 쳤을 때 원래는 한 음이 울리고 그 다음 음이 울리면 서로 서로 간의 음간에 음 영향을 줘서 음, 음이 약간씩 서로 흔들리고 깨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이클래스에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정확한 음들을 독립적으로 나눠줘서 올려준다고 그런 느낌의 소리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뭐 어덜리 웨이브스 뭐 그런 그런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런 거죠 이제 물방울 뭐 잔잔한 물에 물방울 똑 떨어지면 양쪽에서 파장이 만나면서 모양이 거기서 이제 깨지잖아요 서로 오던 파장 이 그런 게 없이 서로 파장이 그런 부딪혔을 때 깨지는 거 없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퍼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내가 알던 기타 소리가 이랬나 싶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또한 가지 점은. 피치가 아주 정확해요 이 기타의 인토네이션이 아주 정확해서 보통들 통기타는 이 구조 때문에 음이 정확히 맞을 수는 없는 악기라고들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단점이 상당히 많이 보완된 것 같은 기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개방형까지 섞어서 하이, 하이 포지션에서 코드를 잡는다고 할때 떨리는 느낌이 거의 안 나요 너무 명확하게 피치가 잡혀서 그때 본사 직원이 와서 얘기할 때도 들으면서도 어? 기타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너무 정확한 의미에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네이션의 이 변화는 뭐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자기네들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상판의 구조가 많이 변하면서 그 인터네이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안정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걸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서 이제 여러,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딱 들으면 어 이것은 너무나 선명한 너무나 쭉 일자로 뻗어 나오는 너무나 선명한 기타 소리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기타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V 클래스의 소리는 곧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기존의 314와 이 V 클래스 314의 소리를 잠깐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소리를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잠깐 들려 드렸고요 뭐 오늘은 이 영상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이통기타이야기 매장에 3 1 4시 V클래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 못다 해 드린 얘기 좀더 많은 얘기는 궁금하시면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좀더 재밌는 얘기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듬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